자 오늘도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와 이거 뭐야? 오이 피라미들이 엄청 많은데요? 좀 깊어 보이긴 한데. <웃음> 이거 보세요. 엄청 많죠. 야, <웃음> 새끼 피라미들이 엄청 많네. 자 뭐가 있을까 오 돌고기 엄청 작은 친구들이요 자, 엄청 새끼들이 잡혔네 자 새끼 돌고기랑 어메자 새끼 이렇게 잡혔습니다 어 여기 진짜 납작한 돌이 있네요 뭐 나오게 생겼는데 <웃음> 진짜 납작하다 <웃음> 아, 한번 쓰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돼 어뭐 뭐가 막 나오던데 어, 뭐야 뭐야 뭐야 뭐가 다 나와요 이따 들어볼게요 우와 이야 대박 우와. 와 여러분들, 와그 작은 곳에 와 이거 보여요? 매자 수십 마리가 있었어요 와 대박이다 와 이거 보세요 야그거그돌 사이에 역시 납작한 돌 어우 매자 새끼들 와 대박입니다 대박 와 엄청 작은 친구들이네 자 여기, 여기 돌참 좋은 돌이 있네 자, 들어오도록 하겠 가요. 과연... 자, 요 돌. 어휴, 되게 뭔가 밑에. 오, 뭐야. 야, 들어볼게요. 오,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. 야, 대박. 와. 야, 대박이야. 야, 돌 하나에. 매자 수십 마리가 이번에 좀 크네요. 매자들이 와 대박이다. 와, 야, 무수심박 대박. 대박. 대박. 대박. 대박. 와 와, 대박. 와이대 넣어주겠습니다. 오, 오, 오, 박 대박. 대오 팔딱 거려. 오. 오 너무 많아. 어, 매장 돌고기. 우와. 야. 벌써 두번 잡았는데. 꽉 찼는데? 일단, 일단 물좀더 담아줄게요. 야, 대박이야. 와. 바람만 불면 날씨 진짜 좋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좋네 아 요거 일단 요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추자 과연 오유 우리 메자 새끼들 <웃음> 아이 메자 너무 많아요 지금 물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잡은 메자랑 뭐 돌고기 요런 종이예요 근데 요런거 아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더안 넣겠습니다 자 우차 어 흔들린다 흔들린다 뭐 나오려나? 나와라 자 들어볼게요 오 돌고기 어, 돌고기 꽤 큰데? 오꽤큰 어, 돌고기가 잡혔습니다오 여기 도, 돌이 돌 많아가지고 이런 돌고기 종류가 굉장히 많나 봐요 어 저기 큰 돌이 하나 있는데? 저걸 한번 드셔봅시다자이큰돌오물좀 세다 자 살을 잡고 좀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으차오 흔들린... 흔들다어 뭐가 들어가나? 아다 흔들렸는데 들어봅시다 오메자 돌고기 와 진짜 여기 메이자랑 돌고기가 엄청 많나봐요 이런 새끼들까지 보이네 아, 한번 쏘셔볼게요. 오 어, 이쪽. 오. 자 가요. 없고요. 여기 큰 돌이 있는데, 여기도 흔들릴지 안흔들릴지잘 모르겠어요. 오, 흔들린다 <웃음> 와 이거 겁나 크다 과연 뭐가 나올까 들어보겠습니다 오, 뭐가 들었는데? 어 검정 민물 망두기 잡혔습니다 야 여기도 이런 게 있구나 보통 이런 거 댐이나 막 그런 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여기도 있어요 검정 민물망 와. 우와 우차. 와 여기 이렇게 진짜 개류성계곡이에요야 대박 이거 워터 슬라이드도 타도 되겠는데?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뭐돌 두세 개다 몰려 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돌에는 그렇게까지 뭐 물고기가 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야 일단 물고기 친구들 오, 와, 이 많이 잡혔다. 와, 매자가 엄청 많네요, 여기. <웃음> 진짜 다 매자밖에 없고요. 뭐, 매자. 여기 뭐, 뚝지 친구, 뭐, 요렇게 있긴 하지만, 다 매자 친구들이에요. 어, 우리 매자 친구들. <웃음> 귀여워라. 우리 매자 친구들은 생각보다 빨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,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우리 매자 친구들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,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야, 우리 조심히 가 얘들아 아이고 고생했다 잘가 음, 어 간다 간다 엄청 잘 간다 잘가